요새 사망투가 유행하는데 딱 생각난 게치명타 하면 진도 있겠지만 그레이브즈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해봤습니다 적팀은 미포 세나 조합 우린 그브 스레시라서 팔길이 때문에 계속 얻어맞다가 한 번만 걸려라 한 번만 걸려라 하고 있었는데 딱 걸렸어 이 녀석. 안 되면 맞아 너 사거리가 짧다고 무시했었지 사거리가 짧은 애들이 공통점이 뭔줄 알아? 바로 붙으면 세다는 거 연막탄이다 이새끼야 패배를 직감한 미스포츠이 도망을 시도해보지만 끝까지 쫓아갑니다 빵빵 거리 500에 즉니다 이 새끼들아 첫교환에 BF 대검을 사오고 기분 좋게 했는데 적팀의 무빙이 심상치가 않네 뭐왔다뭐왔다 혹시나가 역시나 적 정글 마스터가 갱을 왔지 하지만 솔직히 이때 안 죽을 자신이 있었어 초반에 더블킬을 먹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각 팀의 서폿은 미드로 올라가서 도와주고 있고 난 원래 정글 출신이라 기습에도 좋지 아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붙으면 안 진다는 게 머리에 확실히 박히 그 있었어 갖고 그 무조건 붙었지. 어, 아, 도망가 이제 도망가. <웃음> 어, <웃음> 도망가. 아무리 그래도 팔 길이가 차이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사실상 이만큼 킬 먹었으면은 어떻게 싸우든간에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강만 나오면 싸우는 거지. 어, 응,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다 <웃음> 맞아. 너무 덜어. 어, 너무 덜어. 어, 너무 덜어. 너무 덜어. 어, 너무 덜어. 어, 어, 너무 덜어, 어, 어, 너무 덜어. 어 너무 달라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람이 너무 오만해지면 안돼와 이게 안 죽어? 먼저 노렸던 미스포츠는 죽지 않았고 결국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 스펠을 모두 빼고 도망칠 생각이었는데 어 이게 죽어? 어 분명 죽을 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반호왔던 이득 덕분에 빠르게 1차를 밀었고 사망토를 <목소리> 완성시킨가 동시에 바로 한타를 할 각이 나왔지 위선아칼리가아래선 우리가 일단은 살짝 멀어가지고 궁극기 먼저 써줬고 우리 스레시가끌어준맞서이 붙어녹인다 적팀에서 잘큰에는 정글과 초가스 밖에 없었는데 일대 다수에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지 이블린이 죽긴 했지만 우리에겐 아직 3명이나 인원이 남아있다 초가스도 쓰러지고 불륜까지 기분 좋은 이득을 챙깁니다 근데 이 템트리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궁 데미지가 약하다는 거? 근데 그만큼 평타도 세요 한번 봐봐요 근대 <목소리> 어디 갔노 무한의 대검을 샀고 레드까지 챙겨줍니다 <웃음> 정글급무 갱감 정글급의 비니에서 힘들어했던 탑을 위해 한번 갱을 가봅니다 이때 도와주지 또 언제 도와줘 다 같이 오, 하는 게임이잖아 그래. 한타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바로 스킬 하나가 명중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고! 어? 잠깐만 이러면 좀 안돼 안녕? 그러던 중 내가 없는데 싸움에 시비가 붙어버리고 안 좋게 한타가 흘러가게 됩니다. 나 없는데? 나 없는데? 나 뭐가 거야? 나는 이제 도착. 마지막 남은 아칼리가 몸부림을 잡으지만 하지만 최후를 어... 맞이하고 말죠. 적팀은 마지막으로 남은 나까지 잡으려고 뛰어왔고 3대1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다막 쐈지. 총검 팔았어야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부가 카이팅 존나 잘하면 다죽일 수 있어. 아, 이거 봐. 아, 와. 와 뭐야. 이거 보라고 이거 존나 뜬다. 아 미친 씨 이게. 아버지. <웃음> <웃음> 아버지. 이렇게 용을 한번더 챙깁니다. 갑자기 미스포츈이 출현하고 전장난기가 발동했죠. <웃음> <웃음> <웃음> 저는 이제 이 게임의 승기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죽이러 가자. 거머 거머 거머 거머. 니가 무서. 니가 무서. 니가 서 마스터이가 화들짝 놀랐지만, 일단 우리의 목적은 적이 아니니까 무시하고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 아, 빨리 와, 쓰레시 얘는 높아요 아래에서 싸우잖아이 바보야, 아니, 근데 아래가 싸웠잖아, 아래가 싸우잖아. 여기가 더 급하잖아. 아니? 아, 몰라, 난 아칼리 도와줄 거야. 이명사 오케이, <웃음> 내가 쓰레시 이쪽으로 빨리 오라 그랬지. 왜 마스터이를 독대를 해? 어, 근데 진짜 안좋은다 근데 그거 알아? <웃음> 진짜 센데 우리 아칼리도 은근히 잘 컸는데 말이야 어느샌가 초가사도 압류했고 더가 더가 더가 더가 더가 우리 아칼리는 초가스한테 먹힐 각이 나와버리게 되고 나는 필사적으로 지켜야 했고 공으로 빠져 공으 빠져, 빠져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아 존나 빨라 존나 빨라 다 죽여 아야 하시 다 잡으시겠어 존나 빨라 존나 빨라 둘다 <웃음> 빨라, 존나 빨라. 둘다 빨라. 아. 집으로 귀하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어? 어? 오오오오복사버그복사버어 어, 강타. <웃음> 강타. <웃음> 야 레벨 16이야. 두분전문로되 거야. 뼈나비한명 손. <웃음> 아무도 안 타주? 아무도. 타지기로 했죠? 빨리 빨리 죽여 버려면어디라더 갖고. 와. 나이 오케이! 바론도 챙기게 됩니다. 어? <웃음> 뭔들인데? 솔라인 가야지? 예. 그러던 중 피오라를 마주치게 되고 한번 붙어보게 되는데요. 아니, 친구 370인데도 쎄더라고요. 어, 저! 그 뭐야, 막템. 그거 가주면 안 돼? 피바라기. 어, 나 그거 갈라고 준비하고 제, 있어. 제발 가봐. 그리고 마지막 한타 겸 드래곤 한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식는거잘 봐라. 와... 600댐? 어디 갔어? 마이 어디 어 600댐, 씨발. 600댐? 3 2 1원 발사 그손 이러지 마 집을 가는 도중 적팀의 서린이 나와요. 안돼 발사 발사 발사 발사 발사 잤어 잤어 잤어 잤어 이번에 바뀐 폭풍갈퀴가 시시기가 없는 그배에 정말 좋고 치명타 100%도 다른 챔파가 꿀리지 않게 좋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테일 아, <웃음> 아. 딜량 봐지동사벽이다 <웃음> 지금. <죽어. 웃음>